자 들어오자마자 어 패스 고르라는 것 같은데 약간 크기 차이가 조금 있네요. <웃음> 뭐지 왜 토끼가 왜 이렇게 조만해 보이지? 그럼 저는 일단 중앙에 있는 댕댕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당신의 펫에 닉네임을 정해주세요 저의 첫펫 이름은 네 <웃음>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콩이로 하겠습니다 한글도 되나? 어... 안되는 것같네요 뭐야 됐다 오. 오! 귀엽다. 와하하하 <웃음> 와. 펫 많은 거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클릭을 하면은, 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구나. 오. 오. 그 다음에 기 전에 약간 목표를 정해야지 열심히 할수 있겠죠? 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깔수 있는 알이 이네 개가 전부네요? 음, 어, 여기는 병아리기랑 여기 휜집 토끼 좀 귀엽다. 근데 얘네 전체적으로 다 귀여운 것 같은데? 저 0.23% 포 짜리에 빼고? <웃음> 저는 귀여운 게최고기 때문에 어? 뭐더 있나? 아닌가? 그러면은 저게 얼마죠? 천 원이거든요? 나 근데 지금 24만 밖에 없는데? 너 되게 근데 걸어낼 때 소리를 엄청 많이 내는구나? 업그레이더 같은 건 못하나? 어? 어... 어, 없는 것 같네요 <웃음> 야! 콩아! 케봐! 열심히 케봐! 내가 너 깐부 만들어줄게 깐부 <웃음> 너 깐부 만들어줄게 깐부 언데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다 모으지? 천원을? 아니 너무 너무 돈이 안 벌리는데? 야 너무 짜잘한 것만 계속 그런가? 저기 뭐가 많아 보이니까 아 저런 선물 상자 캐면은 많이 주려나? 오, 70... 70? 750인데? 콩아, 캐 봐. 캐봐 콩아 잘못 선택한 거 같은데? <웃음> 콩아... 내가 너에게 너무 큰걸 바란 거니, 혹시? 아니... 아무리 봐도 잘못 고른 거같아 오! 오! 아 근데 돈 되게 많이 주는데? 이거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거 두개 캐면 은 저거 천 원짜리 금방 뽑겠는데? 아닌가? 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콩아! 더 캐봐!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열심히 이렇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웃음> 힘내라! 내라 아니 돈 개잘불려요 아니 아 진짜 이거 하나 다캐면은 캐나는... 뭐야 이거는 뭐가 떴는데 준비 아 무료 선물 오 여기도 펜 나와 이건가 난 에이. 오오오! 잠깐, 돈, 돈, 네0백천만 십만, 십만 원 생겼는데? 미친 거 아니야? 아 코가 걷안 켜도 될것 같아. 근데 닫혔네.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은 코이는 이거 캐라 놔두고 저기 뭐야? 헤이! 바나나! 센트 유어트릿 r e q 리퀘스트! 아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okay. 대충 퀘스트다 에하 네. <웃음>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코이! 코아 캐고 있어! 알겠지? 근데 이 그러면은 돈 많아서 여기 있는 알들 다 하나씩은 못 사겠구나 아닌데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9K면은 비싼 거죠? 못 사는 거죠? 이거 사보다천원짜리 바이 9K 오오아아 괜찮아 나름 귀여워 잠깐만 돈 많으니까 일곱 번만 더 까보자 아 이거 깔수 있나? 아 이랬는데 막 2만 7천 나가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뭐가 2만 7천 같은.. 같애... 어 뭐야 헤이 센트 유 트레이 리.. 어.. 뭐야 거래하자고? 오? 어? 오? 어? 어? 뭐야? 아니 이거 숫자가, 숫자가 너무 높은데? 뭐야? 이거 준다고? 뭐지? 오! 받았어! 오! 천 원짜리 하나 까고서 잠깐만 오!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어! 잠깐만! 어디 갔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다 애들, 나 너를, 너네를 바까에서 보고 이봐 헤이 헤이 아이 아 이거 아이가 아닌데? 알러뷰 어 알러뷰가 안돼 잠깐만 이거 캔거 먹어야 되는데 저거? 어 oh,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새로 나온 패시에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어 뭐야 한국사람이었어 잠깐만 한국어가 안되는데 근데? 네? 네? 네? 야, 나 한국어 채팅이제말로어나 아, 아, 아, 아. 근데 사기.. 사기인거 아니야? 이랬는데 막 던져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게 뭐야? 어 근데 쩐다 오 아니 이거 이거 이번에 새로운 다업패 아니야? 아니! 어, 어머! 한방이야? 나도 한방인가? 캐는 속도가 다른데? 속도가? 와! 와 아니! 어 근데 저 사람 패은다삐까뻔쩍해보여 와!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하겠다! 어? 뭐야? 또 왔는데? 아유 아유! 어어? 헐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어? 이거 준다고? 레알? 레알? 나뭘줄수 있는 게 없어 나.. 나줄수 있는 게 없어 뭐야? 어? 예, 이거, 이거.. 이거 아까 저기 있던 거다 나뭐줄수 있는 게 없는데? 준비해야 되나? 아니 콩이를 그렇다고 줄순 없어요 아유 어 뭐야 왜 어, 이렇게 계속 날라와 뭐지? 원래 이런 게임인가? 내 지금 우와 아니 왜 이렇게 뭘뭘 뭘 이렇게 많이 주지 나줄수 있는 게 없어 아니 이거 돌려주자 내가 벌써 돌려줘도 될것 같아 이거 어, 잠깐이었지만 어 고마웠다 어 뭐야 저 사람 내렸어 우와 아 어, 근데 어 이거 우파루파 귀엽다 악솔로투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귀여운데 이거 하나랑 저거랑 구현하자고? 원래 이게 저 사람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서 얘 빼고 할래요 <웃음> 얘 빼고 할래요 아난난 난 귀여운 게 좋아 <웃음> 아이 그런 거다 모르겠고 어 오, 어? 허 어? 어? 어? 어? 어? 귀여워. 허 어? 어, 아, 아, 보이세요? 아, 아, 이거, 이거 확대하면 안 보이는데? 아유, 귀엽다. <웃음> 아, 너무 귀여운데? 어, 아니, 나 근데, 근데 한 번에 돈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는데? 이거, 이거, 이거. 까자. 이거, 어,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까도 될것 같은데? 나 돈, 돈 많은데 좀? 오, 오. 오! 아, 뭐야, 에? 15%짜리? 음. 아 근데 이거 삐약이 얻고 싶은데 황금 삐약이 한 번만 더 깨보자 아왜왜왜 왜, 왜 나는 좋은 게안 되지? 근데 이거 왜 돈이 안 다는 것 같지? 잠깐만요 53만 원 있어요? 까나는 얼마 됐지 오! 어, 어, 어, 어, 어, 어, 나왔어! 나왔어! 어야 이거 얼마 안 되네 어, 얼마 안 되네 53,000원에서 2,000원이 되었어. 아... 만원 단거 아니야? 거의 만원인데? 이거는 못 여나? 어떻게 여는 거지, 이거는? 여기, 저기... 멀어 보이는 저기를 해야 되나? 어, 근데 아까 이거 분명 시작했을 때 뉴비였는데 프로 됐어. <웃음> 어, 이상하다. 이, 어, 근데 너무 귀엽다. <웃음> 아, 근데 우리 콩이, 콩이만 저 멀리서 이렇게 뛰어오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콩아, 기다려줄게. 일로 와. 언니한테 와, 옳지? 아, 아 근데 귀엽다. <웃음> 아유, 귀엽다, 귀여워. 이거 돈 있으면 열수 있는 것 같거든요. 쭉, 가자 한번 쭉 뚫어볼까요? 돈도 많겠다. 가자! 놀. 놀. 여기 캔도 얼마 걸리냐? 아니, 오, 뭐야, 여기 돈 빨리 걸려? 이거 맞나? 오? 이 게임 이렇게 쉬운 게임 아닌 걸로 는데 뭐지? 뭐지? 아니, 근데 너무 처음부터, 뭐지? 고인물분한테, 어? 소매넣기들을 당겨버려서. 그 뭐야 얼마짜리 소였지 그게? 9번짜리 소였나 1,000원짜리 소였나 그거 하나 찍고 근데 이게 비싸보이는데 이거? 어... 아 저거 뭐야? 어? 나 게임 시작한지 10분... 10분 됐는데? 뭐야? 뭐가 이렇게 뭘 얻지 근데? 아... 여기 퀴즈 깨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니까 업적인가? 업적인가? 이것도 얻어봅시다 여기있다 여다 여기 여기 이거.. 아 이거 뭔지 모르겠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거.. 화폐가치가 없나? 돈왜 이렇게.. 아여기게 쓰면 되겠는데? <웃음> 아니.. 너무 이런데? 저건 뭐지? 아 뭔가를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니 근데 돈이 얼마야 이게 지금? 어나이세 개가 좀멋지는데어 <웃음> 원래 이런 게임인가? 일, 시, 100 1 0만1 0만1 0 0만 1000만 어. 오, 어? 억1 0억1 0 0억1 0 0 0억1 0 어, 아. 만1 0만드는 아, 거구나 만만 뭐야 또 준비됐어 됐다 오! 3조? <웃음> 나 방금 3조 있었는데 왜 6조가 됐지? 뭐지? 오마이갓 뭐니 뭐지? 나 여기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돈이 너무 많아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오! 보수처럼 보이는 사람이 보인다 오와저 사람 거 겁나.. 와제저 사람 거는 막 빛나? 레인보우로 뭐야? 뭐지? 오오.. 오오오오와와.. 우와! 오오오오! 아니 등급 자체가 레전더리 막 에픽 이러는데? 막 다크.. 다크, 다크, 막, 모두 있고? 뭐지? 줄수 있는 게, 안 돼, 내아홀로토줄수 없어. 아, 악, 악소홀로투스 줄수 없어. 뭐지? 뭐지? 얘들 깨봐. 왜나왜안 깨지? 아, 클릭을 더해줘는구 아, 오, 오, 오, 오, 개 빠르네? 호호호. <웃음> 어이거는또 뭐지? 요거는 메이크 레인보우패 아아아 까그그그그 그, 그, 그 아까 그 방금 지나간 사람처럼 아 13%? 아 이거 높을수록 등급이 높은거 같은데? 어 근데 돈이 <웃음> 돈이 너무 많아서 어나 이런 마음으로 게임을 시작한게 아니었는데 여기다 뚫어보자 아무저 <웃음> 우리 콩이, <웃음> 우리 콩이 너무 멀어. 어, 네, 데 애들 이름 있었네. 코코랑 10m? 여기도 열어볼게요. 아, 근데 다 열어도 될거 같은데, 나돈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 속도는 못 늘려나? 아, 오. 어. 아, 이거 살 수가 없네. 로벅스 필요하네. 나로벅스 없는데. 뭐야? 아, 어, 다야. 예스. 아아 다야가 드는데 이거를 깨놓으면은 왔다할수 있는 것 같거든요 다야 많으니까 써도 되지 않을까? 근데 모든 게임에서 다 다야가 중요한데 다야를 꼭 썼어야 됐을까? 아니 필요했어 오 열렸다 아 이게 맵을 여는 만큼 이게 열리는구나 아 깨달아버렸다 <웃음> 우와 허? 유니콘 귀엽다 아, 얘도 귀엽고 안 팔아요 <웃음> 한국인같은 이름 아, 안 팔아요 오 귀엽다 귀여운 애들 하나씩 뽑아보면 안되나? 돈도 많은데 이거 확률이 안나와있니? 이러면은 뽑고 싶었거든 나안 뽑을래 별로야 오 뭐야 아 근데 콩이 저 너무 뒤떨어진 거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볼 때마다 여긴 또뭐 있지? 어! 눈사람이다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스노맨! 예아! Yeah. 뭐아 표짜리지? 36퍼? 아이씨 한번 봐봐 어허 얘도 36퍼인데 한번만더 모든 3세판이랬어 어... 어. 아 아쉽... 분데아 0.1%만은 되게 높이... 높은... 아... 높은... 아... 아... 아... 아... 나 포기하지 않아 어허... 에이... 애 빼고 다 나왔어 눈사람눈사람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어... 안 나오네? 예예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자 황금 눈사람 노래 볼까? 여기 되게 비싸 보이는데? 아, 여기 나왔다. 아야 돈 많아나. 플렉스아 <웃음> <웃음> 어. 36포 딸이떴어아 제발. 제발 저황 황금 눈사람. 황금 눈사람. 햣햣 햣. 아.. 흩는데 이거 쪼! 끝까지 한번 뚫어보죠 어.. 여기 워프 타는 걸로 해서 여기 간 다음에 막 아, 이런 것도 하나씩 클릭해줄 거야 됐다. 캐라고 어 근데 캐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아닌가? 뭘왜안 캐져 0인데? 아 됐다 어? 이것도 준비됐다 이번엔 얼마 주려나? 상자가 점점 커지는데? 이번엔 좀 큰데? 어이? 3조? 아니 너무 놀라와가지고 딱꼭질이 나오는데 뭐야 한더 있어 어지라다한 <웃음> 6조 준거 같은데 방금 이거 돈 이렇게 막 뿌려도 되는 건가? 아 근데 게임이 너무 쉬워졌어 되게 내가 생각했던 거는 되게 막 재화도 어, 뭐였지? 다야나 어? 이런 코인같은 재화가 되게 얻기 어려울거라 생각했는데 아닌데? 뭐지? 밥들어.. 이게 이거 어 뭐야 저거는 되게 신기한 코인인데? 나한테 없는 코인인데 여기는? 어 근데 각한테겁나커 이거 영상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저거, 저거 깨보고 싶은데? 아. 나 코인이 없대. 이거 어른도 깨는 건가? <웃음> 아닌가 보네. 아 무슨. 카면 박해지냐? 이게 맞나. 나. 뭐지? 아, 진짜 고인물분. 제가 경황이 없어서 채팅도 못 보고 참고로 정말 어? 좋은 펫들 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유튜브 가기 나왔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어 잠깐만요 상자 커 상자 겁나 큰데? 저것 좀 캘만 하겠다 근데 이거 펫 슬롯은 못 봤구나? 아, 이 거래할 거수 있는 거고 마스터리. 네, 아 여기다 상점이다어 아, 어 이거 랜덤인데? 뭐지? 랜덤 아 코드로 입력하는 거고. 오. 어, 다 로벅스가 필요한데? 나돈 없어, 안 돼. 가, 우리 계속 뭐 가. 오, 저거 저거다. 가라 얘들아. 가라. 오. 개 쉽게 깨지는데? 난난난 난, 난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릴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거 돈이 지금 많아서 이게 돈이 많이 오르는건지 실감이 안되는데? 어 이거 금방 나오는구나 얘들 부셔 아 근데 얘가 진짜 좋은건가봐요 얘가 아 얘보다 어 10미터보다 코코가 가서 부시면은 더 빨리 부서져 왜지? 얘가 더 높은데? 기분 탓인가? 근데 얘네는 따라오는 소리 되게 처음엔 여웠는데 들으면 들으셔도 짜증난다 <웃음> 삑삑이 소리가 뭐야 여기 열어보자 열어! 음. 대폰들? 이소나 인간 대포인가요? 오! 우 어, 어, 야! 아! 오! 뭐야, 이건? 거 아, 로벅스를 펜타는 건데? 우와! 어, 어! 코인이 추가가 됐어, 새로운 코인이. 어... 아, 이렇게 해서 계속 열어서요. 이렇게 맵이 계속, 계속 생기는 거구나. 어, 그러면은, 삽을 일단 가서, 이게 다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맵을 다 열렸으니까. 그... 아씨, 일로 못 올라가네. 봅시다. <웃음> 안 귀여운데? 안 귀여운데? 안, 안 귀여운데? 귀여데 귀여운 거 뽑고 싶은데, 귀여운 거? 여기 뭐 있나? 여기 뭐 없고. 포레스트. 이거 뭐야? 업그레이드. 아, 이게, 이게, 그, 이게 강화하는 거구만? 아, 올라가 봅시다. 아, 오! 아패스피드 플레이어 스피드 한 아, 오만 개만 써보고 가요.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지. 아, 다이아는 많아 그리고 어 필요하면은 얻으면 되지 뭐. 어! 나더 써버렸어 올라와 하나씩 올려 자 자야 만개에 다는데 괜찮겠지? 뭐지? 아까부터 빨라진 거 같은데? 저기도 가봅시다 저기가 그 여러 개 가지면은 여러 개 가지고? 가지면은? 가지고? 가지면은? 그러니까 여러 개 갖고 오면은 그 하나로 바꿔주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봅시다 갈게 얘랑 어 어? 근데 얘도 게높렇데이고게이 어. 얘랑 얘랑 얘랑 어 근데 이거 2,500개가 게네 너도 가렇 <웃음> 너도 가하고 가고, 너도 가고 됐어 예 yeah.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은 얘네랑 얘를 갈면은 미친 거야 아냐아냐 안돼 안돼 안돼 그러다가 애들 없어지면은 이세계.. 이세계 생활이 아니 이세계 생활 <웃음> 아닌데 여기 왔다는데 여기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는 레인보우팬 만드는 건데? 한번 떼보고 싶은데? 13% 아 얘를 레인보우로 만드는데 이거 황글이가 아아 오케이 아이가릿 됐어 지금은 딱히 만들고 싶은 애가 없어서 아 여기서 뚫어야 되네 다야 다 시작이야 이거. 돈이야 모으면 되지 어 못가 돈 모자라서 쉣야다 약해 다야 모자라 <웃음> 다 약해 다야가 모잘라 다야 다야 다야 다야야 뭐 캐면 되지 뭐어 되네? 어? 이게 왜안데 뭐 이런거지? 어유왜 치우는 거 그렇게 느리겠다 근데 이거 슬롯은 못 늘리나? 잠깐만 노패트 이 끼고, 얘 끼고, 얘 끼고 그리고 콩이를 껴요 <웃음> 콩이는 어딜 가나 같이 함께 해야돼 아 근데 자야 금방 다시 모으는데 이런 자야 불금지못 되겠는데? 아니 이게 원래 돈을 막 쓰면 안 된다는 걸 배웠지만 또 되겠는데? <웃음> 뭐야? 공어, 축세계 바다 아, 이렇게 해서 계속 내가 넘어가네, 넘어가는 게 맞네. 그러면은, 한번 오늘 갈수 있는 데까지 가봅시다. 나 여기도, 여기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어, 나 근데 다이아가 없어. 미안, 다음에 올게. <웃음> 야 분할 투자 해가지고, 빨리 캐기 만들어서 넘어가 봅시다. 좋아, 좋아. 나도, 아까 봤던 그 사람들처럼 피가 번쩍한 패을 들고 다녀보겠어. 이거 좀 많이 날것 같아. 됐다, 가자. 아니다. 어이 뭐 콩이 혼자 부시는 건가? 됐어, 가자. 가자. 뭐야? 여기는 뭐지? 뭔가 황금 되게 좋아 보이죠? 어? 9 9 9 9 9 9인 음. 난 돈이 모자란데. <웃음> 아 아니면은 이거 코인 생겼으니까 아까 그 아니고 여기 왔나? 어아 여기 전인데 잘못 왔다. 아, 이거 푸셔 봐. 옮기면 돈이 나어 <웃음> 먹고 여기 아편나아이왜왜왜왜다 여기, 여기, 여기. 코인 왜왜리왜왜 저기 보면은, 저기 무슨 맵이지? 아, 여깄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근데, 비인데? 깡아? 너돈 많아? 아, 비면은 이 정도가 필요한구나 어, 어, 돌아가. 어, 근데 여기는 상점이 아, 여기 또 다르려나? 아, 여기도 장르네 귀엽네, 혹시? 어... 미안 <웃음> 다음 이렇게 미안 여기서 대충 이런 거 캐가지고 돈좀 얹고 나 그래도 나름 와... 아 진짜 제가 봤을 때 여기 월드 전까지 한 여기까지 는 뚫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여기까지만 오늘 한번 뚫어보게 봅시다 개만이죠. 어 잠깐만. 어? 어? 자 다시 돌아가. 상자 아, 캐러 가자. 큰 상자. 큰 상자. 큰 상자. 아니 기다릴 필요 없는데 나나뭘캘 필요 없는데 여기가 아닌가? 아, 저기네. 여기다 저기 가자. 어여 와 가자. 아이, 7.5B? 당연히 있지. 아, 들어가. 얘들아, 부숴봐. 어, 근데 이거 너무 큰데? 나 잘못 건든것 같은데? 잘못 건든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 내가 부터 롤도 체스 하나 하고 와도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돈이 다른 돈이 나오네. 까만 돈이 나오네, 까만 돈. 오 오... 화장실 갔다 여기다. 아니 화장실 갔다 왔는데 800 달았어. 이게 정상인 거겠지? 근데 그래, 이게 원래 이 게임의 그 내가 알고 있던 이 게임이야. 어. <웃음> 그래서 제가 게임 하기 전에 영상 막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상박 캐면서, 어, 웹툰 보는 게임이라고, <웃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내가 봤던 게 맞네, 어느 정도는. 아, 근데 돈이 쭉쭉 오르는데? 이거 뭔 돈이지? 이, 이것도 어디다 쓸 때가 있지 않을까? 어디 막뭐 뽑기 하는데 쓸려나 아, 근데 언제 낫해, 이거? 나 진짜 롤토체스 한판 하고 와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웃음> 진짜... 롤토체스... 한판 하고 와도 안 끝나 있을 것 같은데? 오. 어어... 뭐지? 하하 <웃음> 어? 뭐지? 슈 sure? 뭐지? 이 사람 가져간다는데? 어? 나야 꽁으로 줘버렸는데? 뭐야? 아 펫을 하나는 꼭 넣어줘야 되는구나 뭐지? 오 겁나 높은데? 오! 야, 원래 이거 이런 게임이야? 여기도 약간 고인물이 뉴비 뉴비 적어 해주는 게임인가? 어나 되게 혹독한 게임으로 알고 왔는데? 뭐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어, 됐어. 어. 또 받았어. 어? 뭐지? 나 누구랑 거래를 한 거지? 아니, 나, 나는, 나는 3,000원짜리 패 주고 겁나 센펫을 받았어. 뭐지? 뭐, 그런, 그런, 그런 거겠지? 뭐지? 오. 뭐. 하하하하하 <웃음> 어, 나 몰랐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쩐다. 언니 뭘때 딱쟁이 뭐야 이거 별론데? 내 취향 아닌데? 떴다가? 그치 대부분 공식이 그렇지 show 열심히 해. 추천할게 자치 마당에. 기승전결이 이미 다 들어가서. 내가 저거 패치뮬레이트 하다가 생각나면 다시 돌아올게. 어. <웃음> 아, 아, 아, 아니야. 아아 미안.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근데 왜 이렇게. 와, 야, 왜이게 빛나냐. 양태평은 누구 패션지? 내가 <웃음> 받아왔는데, 아니. 아, 이거 아홉 이거 우퍼로퍼세트에서우퍼로퍼세트 우파, 그러면 또 돈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 봅시다. 안 갈래. 어, 다 뚫었어. 어, 아, 아, 아. 근데 왜 돈이 많아? 어, 왜이렇 돈이 많아? 나왜 이렇게 돈이 많았는지 오! 천국인가, 여기는? 와 여기 안에도 또 뭐가 있네? 다른 데도 다 이런 건가? 잠깐만 이걸 뚫어보자 혹시 다른 데도 뭐 가는 게더 있니? 아니내 없네 여기는 깨려면 얼마나 걸리려나? 얼마 안 걸리네? 왜지? <웃음> 왜? 왜? 얼마 안 걸리는 거야 왜? 아니야 그래 천국 해븐 아일랜드는 좀 걸릴 거야 그래 잠깐 이게 비잖아 깡아 생각을 해봐 너네 애들이 티야 이건 모르겠어 뭔차인지 <웃음> 뚫어 그냥 여기 뚫어버려 뚫어 뚫어 돈 많아 뚫어 가어1티다 깨지지 말라고. <웃음> 아, 이게 아닌데. <웃음> 아니, 아, 27주 언제 됐어. 아, 아, 아, 아. 아. 돈 벌기 이렇게 쉬운 게임이라고? 아, 그래서 유튜브에 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돈이 많았던 건가? 뭐야, 와 어, 어머. 되게 이쁘게 생겼다. 어, 근데 패터 못뭐 끼나? 나 패터 끼고 싶은데? 어, 이거 깨면은 나오는 건가? 어, 아닌데, 안 나왔는데? 어, 나뭐 했다고 스을 얻은 거지? 이거 깨서 얻은 건가? 어느 시점에서 얻었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어. 잠깐만, 다시 한번 깨보자. 어, 아닌데, 뭐, 어디서 얻은 거지? 어, 어디서 얻은 거지? 모르겠다, 이거 다 먹고. 갑시다 오! 뭐야! 오!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오! 아 제가 갇혔는데? 얘들아 뿌셔봐어 근데 이거 다 찼다 아 근데 이거 이제 돈 줘도 가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이제 가뭄이 없어 돈 차도 숫자가 너무 커 <웃음> 진짜가, 진짜가 너무 커서. <웃음> 느낌이, 느낌이 없어. <웃음> 아, 다른 색이 어떻게 가지? 나 다른 색 하이에 가고 싶어. 일단 이거 한번 봐볼까, 그래도? 오. 아. 아, 여기 12%짜리 퍼 애네? 뭐, 근데 나 어떻게 오는 거야? 오. 오,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65퍼짜리 나왔진않네 <목소리> <많네. 웃음> 65퍼 오 귀엽다 <웃음> 귀엽다아나 여기 저거 무지개 무지개 얻고 싶은데 안나오겠지? 근데 한번 까보자 나와라 어디 없죠 갈아버려야지 어 얘는 얘는 좀 귀엽다 근데 이거 여기는 그런거 없나? 왜다 개별 뽑기밖에 없지? 나 연속 뽑기 하고 싶은데 갑타게임에 <웃음> 너무 찌들었나, 내가? 어, 근데 귀엽다. 됐어. 사실 양을 얻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어, 어, 여기, 여기 우파루파 있어. 우파루파. 우, 우파루파 있어. 그냥 우파루파. 까봐. 어, 아, 얘도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우파루파. 어, 파파 아, 뭐야. 어, 어, 나왔다. 여기가 뭐 있니? 별론데? 잠깐만 이거 좀 탐나는데? 세 번만 까보고 모든 인생은 3세판이래서 까봐 한번더 마지막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젠장 뭐 다른.. 다른 색이 어떻게 가지?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건 나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돌아가는 길인데? 오요요요요. 오요요요요 어, 여기, 여긴 돌아온 건데? 뭐야, 이거? 아! 뭐, 받을 수 있나? 아니, 나못 봤네. 이건 뭐지? 아! 아, 이거 저거구나. 어? 뭐야? 하나를 더할수 있다고? 도감 모으면 하나를 더할수 있다는데? 우와! 여기 순위도 있어요 이인데 어, 미 서버 순위 한 4위인데? 4위가 아니구나? 1, 2, 3, 4, 5, 6 6인데와 근데 이게 야 이야... 차이 봐아 이게 총 저거겠지? 나 완전 6,6인데? <웃음> 나 완전 으는데 헤븐 <웃음> 게이트 열어 맞다 디스 이 예아 아나 근데 다른 세계로 가고 싶어 아, 보내줄 수 없는 거야? 다른데 있나? 날아가는 게? 해븐 아일랜드 해븐 게이트 어 뭐야? 또됐다 오우 오우 우와 터져 터져 여기에다가 야되는 거? 여기 뭐 있니? 뭐 여기 뭐 있는데? 아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구나 아아 그래서 나는 다음 세카이로 가고 싶은데 갈수 없는 거야? 나 선택받지 못한 건가? 아니면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 맵에 오, 오. 저기 날아가는 거 있는데 쫄로가면 되나? 저기 저 저걸 타면은 다음 색카이로갈수 있는 건가? 가가 가볼까?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계속 나아 잠깐만! 아, 아, 아.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나좀 구해줘 <웃음> 이거 몇 남았는지도 못 보잖아 이러면은 아 이거 볼수 있다 <웃음> 아니 아 갇혀 아, 버렸어 <웃음> 아 이러고 있어야겠다 아 이거 롤트체스 한파 파나... 하도. 와, 너안 끝나 있을 거잖아.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올라, 몰라, 올라, 몰라. 올라.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안 해, 에이, 한판하고 와야지, 뭐 <웃음> 아이 빨리 잡힌다. <웃음> <웃음> 내가 봤을 때 애니 한 기수 보고 와도 이거 안 끝나. 어쩔 수 없다. 어, 잠깐저 사람 구워주러 온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어디였어? 네 내, 내, 내, 바슈. 왜 사람 있어? 사람, 사람이다. 살려주세요 아이 사람도 캐고 있구나 오오 오, 나름 빨리 캐줘 오 오오 와오이 오, 사람도 픽셀 패드 있어 픽셀 패 이게 픽셀이 이번에 새로 나온 월드 같거든요 제가 아는 걸로는 아이고야 취세버렸다 빨리 캐봐 얘들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날 날 다음 세 카이로 보내줘. 나 여기, 오! 조금... 오, 깜짝이야, 샵. 랭크가 없됐네 이건 업, 업하면 뭐가 좋지? 어. 뭘 구매하려고 했는데, 내가 방금? <웃음> 나 꺼내줘. <웃음> 아니, 아니. 세대전에다가 상자 안에 갇히는 것도 처음이네. <웃음> 일어나지도 못하네 와 이거 깨지면은 바로 후딱 뛰어야겠다 후딱 후딱 뛰어서 도망쳐버려야지 아 진짜 이거 보고 있나 운영진들 아니 이거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고요 <웃음> 왜날 세상과 격리 시키는 거지? 진짜 자가격리 끝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서럽게 격리도 시키고 있어 게임에서 <웃음>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700이다 700이다 음, 700이다 600이다 500이다 <웃음> 400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살았다 아 살았다 나갈수 있다 나갈수 있다 나갈수 있다 어, 진짜. 아 진짜 아아 아, 나 가면 착하게 살아야지. 내분내줘날 내. 내내분내줘 됐어. 빨리. 빨리. 빨리요. 빨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됐다 됐다 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오. 오. 새로운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오, 여기 또 알, 새로운 알 있다. 아, 약간 여기 사이보그 느낌 나는데? 어, 맞는 거 같아, 사이보그.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속도를 사오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이거 일단 사 서버 어플을 뚫어놓고, 아, 어디서서 들어왔는데, 그거를? 음. 그크레이드를 했더라? 퍼스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나? 비치였나비치였던것 같기도 한데. 이가이을때이거야이네이네이네이네이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하, 에패드더 강하게 왔는데 얘네가 강해야지 빨리 캐지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해주고 가자 세 번째 세카이로 저기 여기도 한번 열심히 뚫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잘하면은 끝까지 갈것 같은데 원래 이런 건가? 나 되게 천천히 할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느낌. 로군이면 때려치우고. <웃음> 노재비면 때려치려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봤어. 여기서 멈춘 게 맞다. 이렇게 어? 빨리 하다가는 이임도 쉽게 질려버릴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세 개는 다음에 이 영상이 반응이 괜찮다면 다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